자 셀럽들의 골프 여행 우주를 양세차 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. 안전운전 안전운전 우리 걱정쟁이 오이태기 어떤 걱정이에요 아하 사고 날까봐 걱정 죄송한 소리 에이! 자 차이상이란 차이 사이나 차이 기차도 안전벨트 의무화 <웃음> 우리 다 안전벨트 됐다 <웃음> 되게 공익적인데? <웃음> 어, 잠 메시지가 있는 오케이. 카메라, 오케이. 예 자, 모두 모두, 안전하게, 안전벨트 생활합시다. <웃음> <오케이>. <웃음> 자, 어퍼라, 뒤집퍼라 양세찬 과연 오인택 남창희 이재영이 어떻게 팀이 먹힐 것인가 자 업! 어, 어. 자, 하늘의 땅이다, 하늘의, 땅. 하늘의, 땅이다. 땅. 하늘의 땅이다 하늘의 땅, 땅이다. 하늘의, 땅. 땅. 하늘의 땅이다 하늘의 땅이다 잘할 수 있을까? <웃음> 잠깐만 어. 표정이 너안 좋아 <웃음> 왜이렇 표정 안 좋아? 잘못 엎은 것 같은데 너 이제 큰일 났어 화이팅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나도 화이팅 카트엔 안전벨트가 없구만 도림택이 92개 이재형이 102개 남창이 80개. 양세찬 80개. 어, 전화 잘잘 좋아. 아니야, 아니야, 좋아, 좋아. 좋아. 잘 튀게 나가고 있어. 남창이. 오. 가보실게요. 가봐. 오, 남창이. 약간 우쪽인데요우측인데요가봐야 되나요? 살았살았다 살았어. 가어다양세찬 살았다. 현재 5인 대기. 98개입니다. 이재형 팔 개입니다. 남창이 94개, 양세찬 84개. 음 잘하면 110개 먹을 수 있겠군요. <웃음> 더블만 해도 110탈수있겠네그죠 더블하면 112개. 형은 무조건 응? 112개. 아, 그래? 개를 더해야 돼. 114개지. 아그네개 그냥 가는 거야? 형은 112개고. 아 맞네. 더블하면, 네, 더블하면 114개. 신정. 내가 나의 방식은 틀렸구나. <웃음> 이그라스 이걸 라면 제가 110개. <웃음> 난 이미 1 1 4개구나 <웃음> 112개. <100개, 100개. 웃음> 아, 근데 기본 그게 나오네. 응. 115개 항상 치니까. 나아무는난 상영이랑 찢어져야겠다 남천이가 그래, 오히려 오늘 잘 맞았어. 오늘 이상하게 후반에 잘 맞았어요. 응. 저, 뭐좀 전반에는 뭐. 근데 장차 어떻게 하시요남 장차 자체는 원래 같이. 내가 열심히 하면 112개로 멈출 수 있습니다. <웃음> 이. 자, <발샷. 웃음> 자, 팔샷. <발샷. 웃음> 이거 요건 들어가면 돼요. 요건 들어가면 돼. 팔샷만 <웃음> 발샷? 딱 들어갈게요. 팔샷 들어갈게요. <웃음> 구샷 구샷 마지막 구샷 아이고 들어간거잖아 그지? 네, 뭐지 끝인가? 구샷이 넣었다 구샷에 그럼 어떻게 된거야? 양파 오케이 <웃음> 진짜 크다 이거 나이스. 됐다 <웃음> 와 아, 감사합니다 더블 아, 아, 자 아. 마지막을 잘 끝내는 양세찬 나이스 아. 예! 몇 개야, 양수나 이거 수고했어. 몇 개야? 수고했어, 수고했어. 수고했습니다. 수고했어, 수고했습니어 오늘 되게 좋았어. 제공을 하 야, 시청 만원 주셔야 돼. 아, 아, 1 1 6개 끝났네요. 분발하겠습니다. 제가 평상시 에버리지가 115개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115개 정도? 그렇게 나왔네요, 그 정도. 역시 골프는 사람은 속이 지 않습니다. 았 우, 즐거운 게임이었어요